정년 이후에도 척탁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며 퇴직금 정산도 없었다면 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9나 4 3 8 3 2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경 단체보험을 가입하였고 주식회사 D는 건조된 2호 선박을 해상에서 선주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던 망인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주의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망인이 원고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지역부 망인이 2005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원고의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 2016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2에서만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장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이사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7년 2월 17일까지 이이었던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소속 사업장을 이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금을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원고 소속 직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50조 제2항은 정년 이후 3년에서 7년까지 초탁근무 가능할끔 규정하고 있고 방위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2012년 2월 24일 정년에 도달하였으나 2012년 2월 24일 이후에도 원고의 시운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2016년 3월 31일 이후부터는 원고의 시운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퇴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년 10월 19일에 이르렀어야 망인에 대한 퇴직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는바. 망인은 정년노가 이후 초탁직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와 이디위각 회사는 목적 본점 소재지 등기임원 등이 사실상 동일한 바위각 회사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이 2016년 3월 31일 이후 원고에게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망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원고 또는 이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망인은 원고에 의해서의 퇴직과 이로의 입사 등의 형식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망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6년 2월 29일 피고와 이사건본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자 명단에 망인을 기재하였으나 다가가 망인이 원고의 업무를 마지막으로 수행한 2016년 3월 31일 이후인 2016년 9월 25일 아이와 단체보험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근로자 명단에 망인을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은 2016년 3월 31일경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사업장을 2014년 10월 1일경 2로 변경한 것은 편의상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만으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 자체가 단절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 요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보험기약의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증명되면 보험자인 피고는 유족확인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